오늘도 짐을 꾸려 어딘가로 나서는 케이시. 바로 옆에는 코맷이 세워져 있다. 오늘도 마찬가지로 피크닉이다. 당분간 캠핑은 적재 능력이 안 되어 불가능하다고 결론 내렸다. 차기형의 꼬리가 사납게 흔들린다. 이에 차기형의 이름은 시저라고 한다. 영화 흡성탈출에서 인용했다. 마을 단풍이 들면 멋질 것 같은 시골길이다. 하지만 마을 인접한 도로는 방지택이 살벌하게 솟구쳐있어서 포크리데나가 터지기도 한 과속은 금물이다. 충북 괴산목도 강수역장에 도착했다. 동원으로... 아, 올라갔어야 되나? 이곳을 3년 전에도 왔었지만 공사 중에 막혀있어서 지나쳐 가야만 했다. 측의 화장실 건물은 무슨 이유인가 잠겨 있었다. 화로부터 먼저 준비한다. 예전에 빨리 식히려고 물을 부었다가 옆판에 변형이 생겼다. 달궈진 금속에 절대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인데 마음이 급했다. 오늘 삼겹살은 방금만 준비했다. 여기도 물가에 벌레들이 바글바글하다. 조만간 파리, 모기가 등장해도 이상하지 않을 것 같다. 그나마 작은 크기여서 종종 구매했던 주먹장작이 이제는 10cm에서 15cm로 바뀐다. 내 작은 화로에 딱 맞는 길이여서 좋았는데 아쉽다. 이 주먹장작은 10cm로 나온 마지막 물량이다. 캠핑이나 피크닉에 들고 다닐 작은 크기의 중형 카메라가 필요했다. 중고 매물이 없어서 할수 없이 새것을 살 수밖에 없었다. 좋았네. 문고구마를 구워보자. 불멍을 하면서도 항상 에너지를 낭비한다고 느꼈다. 삼겹살을 방금만 사온 건 바로 이것 때문 화장실 건물이 폐쇄됐지만 간이화장실은 있다. 하지만 이것도 없는 셈 치는 게 좋겠다. 거리가 있으니 복귀하는데도 많은 시간이 걸린다. 그래서 저녁까지 미리 해결하고 출발하자. 날씨가 흐려서 금방 어두워 졌다. 정리를 마치고 나니 이미 밤이 되었다. 집까지 2시간 넘게 걸릴 텐데 너무 출발이 늦은 것 같다 무사히 복귀하면 다음 영상도 올라올 것이라 믿는다